면서시 하겠습니다. 어떤 색감이든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를? 흰색을 한번더 저는 깔아주는 편이에요. 화이트 컬러 원콧 해주고 가겠습니다. 네. 보라색은 채도가 이 다섯 컬러 중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만 올려줄게요. 5분의 1은 아니고 한 6분의 1 정도? 앞에 뭐지 수시 쳐져 있는 <웃음> 응, 수시 쳐져 있는 브러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을 할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끊지 않고서 밑에까지 브래지 부분까지 쭉 밑에까지 끊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요. 저는 한번 거꾸로 역으로 내려옵니다. 이 라인 그대로 저는 투 코트 해줄게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클리어 젤을 도포해 주셔서 글리터, 오팔 글리터, 일반 오팔 글리터 같은 거 깔아 주시면 되세요. 많이 도포하실 필요 없고요. 어, 소량만 얇게. 꼬리, 얇게, 정말 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글리터가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 정도만 얇게 해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자수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틈을 주세요. 나뭇잎을 그려줄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밖으로 진짜 너무 이쁘지 않게 그려도 돼요. 붓에 이 컬러젤이 모자른 느낌 있죠? 네. 모자라서 어, 덜 나오는 느낌. 약간 그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더 예뻐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짜줄게요. 요 아랫부분에 진주랑 여러가지 참들로 좀 꾸며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화 위에는 덮어주지 않을 거예요 수화는 테두리만 감싸줄게요 수화는 빼고 전체적으로 다 덮고 해줄게요